식자우한. 방촌이란 알식 글자 근심 우 근심환.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다는 뜻으로 서투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이를 망치게 되었음을 비유하는 말. 모방 마디촌 이미 이 어지러울란. 마음이 이미 혼란스러워졌다는 뜻으로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도 계속할 수 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전에는 서서가 군사로 있으면서 많은 지략을 짜내었다. 조조는 그의 모사정욱의 말에 의해 서서가 효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의 손을 빌려 그를 불러들이려는 계획을 꾸몄다. 그러나 서서의 어머니인 위부인은 학식이 높고 명필인데다가 위리가 투철한 여장부였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들이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끝까지 한 군주를 섬기도록 격려하였다. 조조는 하는 수 없이 정욱의 계책대로 서서에게 보내는 위부인의 답장을 가로채 글씨를 모방해서 조조의 호의로 잘 있으니 위나라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서서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서서는 할수 없이 유비에게 방촌이란 저는 지금 조조가 저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당신을 위해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했다. 한편 편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자 위부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자신의 글씨를 모방한 거짓 편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자식자 오한 여자가 글자를 안다는 것부터가 걱정을 낳게 한 근본 원인이다. 라고 하며 위부인은 자식의 앞길을 망치게 되었음을 한탄한 뒤 자결해 버렸다.